자 지금 미쳤으면 보자 보자 예예예 공통점 운서구문 이걸 뭘로 바꿔주는 거야 붕자문을 뭘로 전환시켜 아? 가정법 조건절로 바꾸는 거야 가정법 가정법 가정법은 과거하고 과거완료 두 가지만 기억해도 돼요 가정법 자 if 뭘로 조건절로 바꾸는 연습이야 이게 이게 역시 서수형이 하나의 컨셉 중에 하나라고. 뭐. 그래 하는 거야. 이거. 최적화 시켜야 되잖아. 자, 이제 학습 내신 가까울수록 내신에 필요한 것들. 수능을 해도 내신 필요하고. 교과서 진돌 나가도 내신에 필요하고. 모의고사를 해도 어무튼 아, 그렇게 접근해야 돼. 그게 용이해지지. 자, 아무튼 트 봐봐요. 여기가 주어고요 여기가 동사인데. 너희들이 봐야 될건 얘야. 요거만 보면 돼. 요거 보면서 딱 느낌이 와야 돼. 가정법을 하는 거, 과거라는 게딱 느낌이 와야 돼. 그럼 조건절바꾸는 때, 접주동으로 바꾸다는거알수 있죠? 이분사부는 어차피 i n g 나왔잖아 이걸 접주동으로 바꿔주는 거잖아 접속선 if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if 써주고 주제를 주어 데려와야 되는데 얘가 뭐야 삼칭 단수 중성이겠지 엑시던트는 얘를 키써면안 되지 네이 써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분사는 여기서 가정폭과거라면 가져 박과거면 당연히 해풍의 과거형 써주면 가져 뽑과거지 그래서 일해풍 같은 사건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자, 바로 썼네. 나머지 똑같아요. 똑같은 사건이 만약에 서울에서 일어난다면, 그 사건은 바로 어마어마하다. 어마운트는 어마어마하다. 뭐가? 액수가 합계가. 합계가 액수가 결국 뭐뭐가 된다. 결국 뭐뭐시 되다. 이렇게 돼요. 결국 엄청난 재앙이 될 텐데. 알겠어? 캐나다 같은 음. 운동가 아주 희박한데 집 지금 좌측에 앉아 이런 데 폭탄 떨어지면 별로 안, 많이 안느끼지만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어마어마 비시지, 그다 시티푸스 안 봤어? 시티푸스 미래가 어떻게 변했어? 산소가식 수도 다니잖아. 시티푸스 보면 미래에서 오잖아요. 업로드 돼가지고 쭉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다가 사람들이 홀딱받고 팬티만 입고 여행가방 가지고 내려오다가 비행기하고 막 부딪히고 그러잖아. 아 드라마에게 하 안되겠구나 너희안 보네 중2짜리 대성중 2학년도 응. 보는데 저기는 응. 조승우을 좋아하기 때문에 꼭 본다고 응. 여기 조승우가 주인공이거든요 박태진하고 아이 됐어 광고하는 것 같아 광고 여기는 뭐니? 여기는 이걸 보고 바꾸는게 아니라 PP 보고 바꾸는게 아니라 IMG가 없으면 빙을 살려 빙 수동분 사문이야 자, 그러면, 먼저 분석 여기가 주어고, 뭐, 여기가 동사인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With plus, 뭐 나왔어? 원형 나왔어? 이런 거 뭐라고? 가정법 과거. 네 e 그러면 이제 if. 그 다음에 주어는 this j o k e 니까 그러니까 if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제가 가정법 과거라며. 그러면, 요비 e 의 가정법 과거. 비동사니까 w a s 써야지. 무조건 인칭 해석은 없이 if we were. 나머지서 translated.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소수정 하나에도 건지지. 잉글리시 해봐 이제. 자 그것이 그것은 당연히 농담이죠. 그 농담이 영어로 번역되어진다면 그 농담은 아무런 의미가 통하지 않을 텐데 하지. 알겠죠? 어 그렇지? 뭐가 있을까요? 영어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왜 빡쳐? 어로면 아! 평 의미가 지 않을텐데 뭐가 이아리가또뭐이쉬 자! 요거! 요거는 뭐니? 내가 지고 얘가 동사 여기와요 해보 여기 여기 PP 나왔습니다 5% 해보 PP 나왔으니까 이런걸 뭐라고 한다고요? 가자퍼? 봐봐 완료잖아 얘도 가자퍼 봐 어! 근데 없어 ING가 생략했빙빙 생략 어떤 생략했요 PP 앞에서 빙 해빙 빙이라고 생각해 수동분사분. 더 나은 시대에 태어났다면. 네. 과거제술 외국식문게 가정법 과거완료니까요. 더 나은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이런식으로 과거에서 쓰는 겁니다. 자 누구야 주어가 히자 히, 히. 접주동이니까 히 접속사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쓰는데 가정법 과거완료로 할수 이거 과거알료로 써야 돼. 어떻게 쓰는데요? 요거 과거완료 형태 어떻게 쓰니까 에드 빈이잖아 에드 그 다음에 본 이렇게 써야죠. 인 b e 타임이니까 더 나은 시절였죠더 나은 시대에 시절, 태어났면 그가 만에더많은시대태어났라면 그는 뭐였을 텐데, 유명해졌을 텐데. 가볍지? 요것에게. 그 어? 할수있어